정우지호 가족 TV. <웃음> 야. 아 어. 원리가 뭐야 정우야 원리가. 아, 아, 내려볼게 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안보 되는 거 아니야? 야야. <웃음> <야. 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무나 되는거 아니야? 나도 해보자 아무나 되는거 같은데? 공주부야 이거 실 달아 놓은거 아니야? 실? 응? 실이 없는데? 실 달아 놓은거 아니지? 실 없는데? Ho ho ho!